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아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뭐하고 지냈어요? <웃음> 저 열심히 일하고 지냈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일할 맛이나요. <웃음> 오 그래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웃음> 지아 일할 마음 다 가게에서 언니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일편단심 공주 언니입니다. 아니었어. <웃음> 어머! 어머! 일할만하다 플러스 30점 어 너무 좋아요 파사드 트는 거 교육 네. 잘 받았어요 영원언니가 진짜 완벽하게 가르쳐주셔서 네. 저 어제 디카 언니가 제가 틀면은 믿을만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 그래요? 누가 제일 무서울 방향에서? 어, 솔직히 솔직하게 음, 말해도 솔직하게요? 뭐, 이제 무서운 언니들은 없어요 사실 니었 30초. <웃음> 진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어. 거랑 또 느낌이 다른 게 무서운 거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거부감이 안 들어요. 혼나는 거는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어. 어, 괜찮아요. 마너스 30초. 어머 어머 어머. 뭐지? 아, 웃떠네. <웃음> 평가 끝났어. 편하게 어, 네. 놀자. 아니 근데 지하가 열흘 상이에 많이 바뀌었다. 그죠 열흘 사이에. 초아랑 밥도 먹으러 다니고 같지마저 초아랑 이제 쌍친 됐어요 원래 그냥 남자들끼리는 일단은 싸워야지 맞아요 한번 싸우니까 어. 약간 마음이 가요. 더 가요하게 어. 요 여자든 남자든 일단 싸워야 친해지잖아요. 맞아요. 어, 싸우니까 맞아. 초아가 원래는 약간 마음에 쭉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더 좋아졌어요. 약간 비온 뒤에 땅이 붙듯이 나는 그래서 막내들끼리 내가 농담상을야 너네 싸울 거면 치고 받고 싸워. 왜 여자들처럼 애 그렇게 싸워. 그랬거든. <웃음> 아니에요. 근데 초아는 남자같이 싸워요. <웃음> 막내치고 말로 안 싸워요. 초아는. <웃음> 초하는 말로 안싸워요막밀쳐요 했잖아. 그래. 네 잘못도 말해아 저는 그게 없어. 싸가지가 없어 저는. 너도 오음통 던졌잖아. 요맞아 <웃음> 어머. 내가 봤을 땐 도친 캐치니. 맞아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는 네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아니죠? 언제 와요? 오늘 온다고 안 했나요? 지금 숙소에 와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출근을 할 거예요 지아야, 네. 너가한번의 실패를 겪었잖아? 네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어떤 선배로 보여야 되냐면 이거 언니 방송 자주 봐서 알죠? 상황극 어 맞아요 상황극이니까 제봐 내가 막내예요 어머, 어머 안녕 소이 반말해요? <웃음> <웃음> 어머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언니 살이에요저 심은 살이요 애기 어머 뭐라 그러세요? 아예? 언니, 왜 자꾸 반말해요, 저한테? 아, 어. 아니, 언니, 그래도 초년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응. 어디도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언니. 네? 애기 구두는 있니? 어, 있어. 구두 맞췄어? 어, 맞췄다니까? 음, 어, 그렇구나. 오진이 있어? 어, 있어. 네. <웃음> <웃음>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어, 쇼킹이다, 쇼킹. 아니, 막 밉상은 아닌데,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나요, <웃음> <웃음> 아, 이런 느낌이셨구나. 이제 알것 같아요. 제가 어땠는지. 자, 손님이 생일이에요. 케이크에 넌 음악 들러 가야 네가바사달지 않을까? 나보고 이제, 예, 여기 케이크에 다불좀 붙여놔 그래요. 예, 어 <웃음> 케이크 불좀붙여놓래 이렇게 붙여야지. 아니, 네가붙여지고 <웃음> 라자 불 붙이신 몰라요. 위로 붙여봐. 붙이기 싫어? 어, 나이트 한번보 음. 아까 겨우 갖고 못해요. 언니, <웃음> 이게 저예요? <좋아요. 웃음> 아니 화날만 하네요 진짜 <웃음> 우리 이거 만약에 하이라이트로 나오면 은시라를 바탕으로 제가 <웃음> 들었습니다. 꼭 넣어주세요. 지금 들리는지 아신 거. 아, 그렇지 않아도 되었어님 내가 어떤 하나의 계기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아 정말 고독하구나. 이 위치에 있을 때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을 해야 되구나. 이런 거를 몰랐다가 내가 어떤 일을 계기로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주면 이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사람이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제가 겪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데 뭐 잘챙겨 주고 온다거나 그런 건 절대 그러진 않아요.